갑습니다 당구 속을 나낱치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5N 하프 시스템입니다. 3쿠션을 입문을 하시면 가장 먼저 배우는 시스템이죠. 자, 하지만 가장 먼저 배우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파이브아프 시스템입니다. 자, 파이브아프 시스템. 어 3쿠션에 입문을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시스템이죠. 공을 맞추기보다는 어 3쿠션의 원리를 이해하, 이해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스템이죠. 자, 5Nf 시스템의 가장 어, 핵심이 있습니다. 출발하는 기울기에 따라 당점이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스피드, 스트로크는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어떻게 하냐면, 음, 자, 제가 코너에서 이렇게 중앙을 보고 치면 대략 45도 정도 기울기입니다. 45도 45도 정도 기울기일 때 당점은 자 왼쪽으로 칠 테니까 10시 당점입니다. 10시 당점 45도보다 크다. 그러면 무조건 9시 당점 45도보다 작다. 그러면 11시 당점을 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나 요 1, 2족구가 요런 데 있을 때입니다. 원, 2, 쓰리, 맞고 올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포쿠션 갈 때의 라인은 이 당점으로 하면 틀리겠죠. 포쿠션으로 갈 때의 라인은 3팁을 주시면 됩니다. 9시 당점. 포쿠션 라인은 9시 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아, 자, 먼저 포인트부터 아셔야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일단 기입을 해 놓을게요. 자 출발 포인트 여기가 15그 다음부터 50 올라가죠. 20, 25, 30, 35, 40, 45, 50 그리고 여기 52 정도 됩니다. 60, 70자 여기서 어, 3분의 1씩 올라가죠. 80, 90, 100자원 쿠션 포인트. 10, 20, 30, 40, 50. 여기서 반씩 올라가죠? 60, 70, 80. 여기도 3분의 1입니다. 80, 3분의 1입니다. 80, 90, 100. 이렇게 가고요. 도착 포인트. 여기. 10, 20, 30, 40. 그 다음, 반이 50이죠. 그 다음, 60, 70, 80, 90, 100, 110.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3분의 1씩 올라갑니 자, 그러면 계산공식은 가장 편한 게 출발 빼기 도착은 원쿠션입니다. 자, 음, 여기서 보니까 50 출발에 코너 제로네요. 그죠? 그럼 50 빼기 0은 50이죠. 여기서 50에서 50을 치면 코너를 돌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점은, 음, 아까 설명했듯이 45도가 넘어가면 제가 9시 당점. 45는 10시 당점. 음, 40도 이하. 11시 당점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9시 당점. 자, 9시 당점을 주시고, 50포인트를 향해서, 어... 3레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발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음 조금 더 부드럽게 치긴 했는데 왜냐하면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게 쳐버리면 원 쿠션 맞고 튕기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회전이 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스피드를 줄여주시고요. 스트로건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 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스피드를 올려주시고, 스트로건 조금 더 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배치를 요렇게 세워봤습니다 자, 50 출발이네요. 50 빼기 30은 20을 치면 되겠죠. 자, 50에서 20이 바라보는지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 아, 보고 있네요. 자, 각이 45도보다 낮아졌죠. 그러면 11시 당점이라고 그랬습니다. 11시 당점. 당첨. 11시 당점을 주시고, 스피드는 3레일 샷은 미들발로 샷은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도착은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레일 포인트로 들어오게 하려면 당점을 음. 9시 반 정도로 내리셔야 되겠죠? 조금 더. 9시 당점은 아니고요. 조금만 내리시면 됩니다. 약간 상단이란 말이죠. 9시 당점에 약간 상단. 자,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설명을 또 하고요. 음, 일단은 긴각을 한번 또 시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세봤는데요 자, 어림진작 100 출발이죠. 자, 도착은 여기가 100이니까. 자, 이렇게. 대략 한90 정도에 있네요. 90.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오니까 90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쿠션 10을 향해서 치면 되겠죠? 10을 향해서 자 3팁 9시 당점을 주시고 10 포인트를 향해서 3레일의 스피드 그대로 믿을 빨로 10 포인트를 향해서 3레일의 스피드 그대로 믿을 빨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하지만 조금 긴구장에서는 프레임 포인트로 나오는 게 아니고 레일 포인트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이 커졌기 때문이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45도도 한번 시타해볼게요. 자요번에는 이렇게 세봤습니다. 대략 50 출발에 마이너스 10에 있네요. 도착 10.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제공을 보니까 50도에서 45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시 당점이 되겠죠? 10시 당점. 50에 40을 보시고 10시 당점을 주시고요. 3레일의 스피드. 미들팔로미들팔로 자 이렇게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음. 자파이앤아프의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 있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45도일 때 출발이 대략 45도 정도일 때는 10시 당점. 45도보다 커졌다. 9시 당점. 45도보다 작아졌다. 11시 당점.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11시 당점으로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11시보다 조금만 내려오시면 되겠죠. 10시 30분 정도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가격이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스피드는 내려갑니다. 투레일, 투레일로 내려가고, 어, 샷은 간결하게 부드럽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각이 이렇게 작아지면 스피드를 올려주시고요. 왜 그랬냐면 당점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쿠션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옆돌리기 하나, 뒤돌리기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시타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돌리기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 대략적인 출발 포인트 50에 도착 10이 죠50 빼기 10은 40. 대략적으로 40 정도를 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45될 때는 10시 당점이라고 그랬죠. 자,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득점이 되려면, 1족구와 수구가 일자선상에 있을 때의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다른 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당점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내려와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더 내려가야 되겠죠. 하단 당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샷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얇은 두께를 맞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 톡샷이지만 약간 관통샷 느낌으로 치셔야 됩니다. 빨로우는 나가주셔야 되는 거죠. 어렵게 됩니다. 뭐 부드럽게 쳐도 가긴 가지만 시원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선. 아주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하겠죠 자 45도로 보내려면 반투기를 맞추면 되죠 반투기를 맞추면 공은 45도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10시 당점을 주시고 반투기자 정확하게 보시고 스피드는 뭐 대략 2.5에서 3렐 정도 스피드 팔로샷 8로 샷, 8로 샷.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빈쿠션을칠 때는 스피드가 빠르다면 음, 옆돌리기, 뒤돌리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치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돌리기 한번 쳐볼게요. 자, 요번에는 음, 뒤돌리기 배치를 세워봤는데요. 자, 도착이 대략 20 정도 있네요. 자, 출발은 40, 40 빼기 20은 20이죠. 자, 나오는지 보고요. 음, 대략 비슷하게 나오네요. 자, 보니까 각도가 대략적으로 45도 정도가 됩니다. 45도, 10시 당점이라고 그랬죠. 10시 당점을 주시고 20 포인트를 향해서, 음, 2에서 뭐 3일 정도 스피드. 무난하게 치시면 되겠죠. 어, 약간 올릴게요. 너무 따야 되니까.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8분의 뭐한2 5 k 정도 되네요. 10시상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들발로. 10시상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음, 3팁 구간, 1팁 구간 음, 시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타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